안녕하세요. 벼리다의 교신 여친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고구마를 넣은 고들빼기 김치 고들빼기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. 함께 보실까요? 아주 맛있답니다. 이 삭히는데 3일이 되니까 위에 뿌연기 좀 뜨네요. 오늘 3일째 지금부터 씻어서 어, 또 반나절 정도 물을 한번더 빼보겠습니다. 꼬들빼기 삭혔는 걸 지금부터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어, 잘 삭았어요. 아, 키로도 안 했던 건 많네. 너무 많이 먹나봐 지금 맛이 어떤가 한번 씻어 봐야겠다. 음조 고급머리 아직. 짜네. 어 짭가방기가 아직 많이 있어요. 지금부터 저녁 한5 시저간 정도 울키겠습니다. 씻었다가 다시 찬물에 헹궜는 걸 다시 씻습니다. 어우 물이 빨간 물이 많이 나왔다. 세상에, 많이 올려졌네, 오크 나왔네. 고두때기 넣고 섞어주기요. 고등떼기에다가 고구마를 하나 싸서 이렇게 맛을 간맛을 봐요 음 맛있다 음 지금 먹기 딱 좋다 어떡하지? 이거는 딸줄 거. 이거는 동생 줄 거. 나머지는 여기에 이렇게 고구마를 넣어서 고들빼기 김치 했답니다. 어때요? 맛있게 생겼죠? 근데 지금 먹기에 딱 좋아요 아주 맛있어